그거 진지 빨리 사는 게은 뭐라고 했지? 테러리스트라고? <웃음> 어, 진압이라고? 이 사건을 질의하세요. 눈먼 평화롭 평화로던 유비소 평화롭던 유비소 이제 새 아시다구 자, 자몽 플래시백.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 바바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 여 o n t you? Don't you? Don't you? d n t y o n t y o n t y o n t y o n t you? d n y n n y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츄츄 제가 바로. 오색거리잔혹사에나오는글라저입니다더럽고 네? 숭아, 한 테러리스트 자식들 가만두지 옥사인탈점사플레시사인탈옥사플레시사인시 <웃음> 이럴땐 더뉴 캐치킹. 범, 범, 범, 범, t 범, 범, n 범. 어.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범. 아니, 범. 범. 범. 범. 범. 범. 형님 <웃음> 저리 가 세요, 주무시 고요, 형님 도 주무세요, 아님 주무시 고요, 오늘 도 만능 이가 세요. <목소리> 형님 오셨어요 오지, 어, 어, 오지 마세요. 형님 왜 오셨어요? 오지 마세요 형님. 형님 형수님을 생각하셔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형님 <목소리> 아, <나> 살려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알려줘. 갑니다! 하! 아. 허, 허, 허! 뛰어난 무빙을 잘랑 하죠! 어? 어? 어? 어? 우린 들렸어 우린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음. 이 아저씨는. 개비병력! 개비병력! 아아악 예비병은요! 아아악! 예비병은요! 어디로 와! 아아악! 아어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 아! 반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가! 죽어가! 죽어! 죽어! 죽어! 난 인지구체라고 나가다가 쳐먹고, 그 다음에 살려주러 왔다가 쳐맞아. 개피되고. 예비병려 응? 음? 어 예비병려 기다리게 내었. 갑니다 <웃음> 미안하데 예비병려 나도 어쩔 수 없다네 미안하미안하 나도 살아야되지 않니? 조스타가야 한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도망간다! 야외룽다가요야 왜이런가요? 야, 야, 왜이런다요 감히 나한테 푹 나한테 폭 탐정 넘 떠넘기고 도망가가니 <목소리> 어, <목소리>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됐어. 충전이 붙어. 어이가 없네. 정아리 충전해야 됐어. 충생! 난는 람보다! 으아! 나는 람보다! 난는 어, 람보다. <웃음> 람보다! 어, 람보빙이요! 어. 청하는 열린 물! 청는 열린 물! 됐어! <웃음> 뽕! 워리얼림 몬. 돼지가 날 보고 오네 다나 안보다 어내아아여기어 Oh oh oh a bomb has been located. Has been located. Oh! Wait a n u t Oh! Wait a m i n i t m i t m i n Wait a h i n t i t i n i t n e i t e i t n w i t e i t n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여기야 아리안다가 <놀람> <놀람> <놀람> 그렇게 크습니다야 <그냥 놀람> 밑에 있어 우린 졌어 우린 진거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주을 하라고, 이거, 사! 주을 네, 하라고! 아이고, 이 판은 망했네. 네. 아이고, 아이고, 일적이 북보다도 못했죠. 안녕, 얘들아. 길탄 던져. 호이! <놀라 놀라 힉>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죽는 메타 참으나 멋졌어 큰뽕뽕 소리 내면서 <웃음> 존나 무섭네 샹 어? 아! 뭐야? 아 그렇게 아. 그는 갔습니다? 아 저기 있었어? 예 <목소리> 네, 저기 있었어요 그럼 어디 있겠어? 안보였어 밑에서 봤어 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우리는 또 지고 말았다 대충 봤을때 카베이라 있었음? <웃음> 띠로리 있으면 ㅈ 된거고 난중성충은 <웃음> <웃음> <웃음> 굴복하지 않아 비켜봐 인질은 <웃음> <웃음> 인질은 죽이고 적들은 겁탈해라 <웃음> 인지는, 아이, 폭탄은 터트리고 인진은, 아 폭탄은 터트리고 적들은 겁탈해라 반대가 된 것까지만 기본 아, 어? 왜 하필 여기서 나오냐고 부셨더니 어? 안녕 두두두두두두두. 나가야 돼 애들이 온다고 다 죽었는데? 어!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린안 돼. 우린안될 거야. 이제, 뽕. 네. 우린 돼 아, 거야. 아니, 1인분 했다. 1인분 했다. 2 반인분 했다. 이제 3인분 해야지. 이제. 헐. 한 가지의 전략이 남아 있다. 기개를 <웃음> 네 있다요. 영마 부르면 될 텐데. 맞아 영마 부르면. 야, 죽지 마요. 영마 불어내면은 일시적으로 안 보이지만 니몸 보이지 않아? 적은 안 보여도 나는 보인다. 잘 죽어. 그라, 그라다, 쭈. 그라다, 쭈. 자측에 있었어. 그라다, 쭈 하지. 그라다, 쭈 하지.